오늘 같은 경우는 구사 보스님과 퍼시픽의 카빵을 들어가도록 할겁니다 가자! 보스마트테열을 거는 거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퍼스픽 <웃음> 스탠다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가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한몇 시간 걸릴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보통 한시간이요자 <웃음> 아. 이쪽 오른쪽 오 끝! 넵팀 네, 뒤에 차 훔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뒤에 차를 훔칩시다 짜잔! 어 아예 농담이구요 미안해요! 아들. 미안해! 자 이제 오 뭐야 역시 역 역시. 저 GTE가 튕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버츄얼 캐릭터를 옆에다가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뭔가 저의 다이내믹한 표정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돼! 아하하 안돼 저쪽에 벤이 보이고 있군요 여기 시민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 저 벤이 이동을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뺏어볼게요 탑승하시고 출발 oh 오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이 속도가 미션 클리어 빠빰 어 그러고 보니까 보스님 지금 혹시 랭크가 철랭크신가요 오마이갓 oh 지금 보스님의 차를 타고서 잠깐 아차 하는 사이에 목적지까지 벌써 나왔어요 설마? 설마? 아...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까아까가자 그래도 이정도면 성공적 아닙니까? 오투다투다오 마이갓 오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설마? 슈아치몬이 죽었습니다! 아, 이래야, 이제, 오 시청자분들이, 어, 좋아하시는 거고, 이래야, 어, 방송각이 살아나는, 역시, 어, 감을 아시는군요. 저기 창고에 비질이 한대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조금 대기해주시면 되는데. 아, 그럼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총안 쏘고 대기 갑시다. 안 쏘고 대기. 갑시다. 어, 아유, 누가 별뛰었다 내가 띄었나? 어, 일단 전 아닐걸요? 여러분, 그냥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갑시다! 갈수 있어! 오오이오오오 oh d <목소리> 뭘, 뭘, 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실수로 t 키를 누른 w 같아요. 아니, 아이 w h a 이 What? w 클리어. What? w h 따야 w 다 a 다 What? 따따따 t w 다다다다 야 a t What? What? w 이 a 이 w 에잇? 와하와하 와하. 세 번째 준비 작업 완료 앞으로 이제 두개 남았고요 주시님은쥐 잡아먹었는데 <웃음> 아니 아니 주씨님 가디언 여기 뒤에 타면 되는 거죠? 미니건이나 폭발탄 이런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이벽하게 갑니다! 오 미니건 발사 제가 탱커를 맞을게요 가자! 트럭. 트럭은 때리면 안 되고 트럭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때렸나요? 조금 더 이동하실 될거 떨어지실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잠시만요! 아, 지금 오오. 튀겨 나갔어요! 아, <웃음> 아니 물리진! 자 장난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저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오호! 오오. 오오. 오오오! 내야 내야 내야 절 그러서 있죠. 두 돈반 지켜야 돼요 진짜. 자 원투에 갑니다 NG 없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안돼 안돼 두 돈만에 지켰다. 사람은 못 지켰어요. 한 번만 일단 더 갈까요? 나이스 샷! 제압 완료 짜이 짜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타세요 세팅 타세요 네 아, 여기 타세요 아 오. 거기로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돈 주워놓은 셈이지 가자 보잉 오케이 오케이 저 잡았습니다. 네, 네. 역시 가디언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충분히 깰수 있겠죠? 저는 내릴 거거든요. 아, 저도 내릴게요 그러면 따라갑니다. 저는 이 정도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죽는 건 트롤 <웃음> 낙하산이 안 펴져요,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길 아세요? 지능 같을때 쓰는 가장 안전한 길 저는 몰라요. 그냥 감으로 갑니다. 아, 여길아세요 예? 여기 여길... 뭐 어, 지능 같은데 할때 아주 좋은 부인데 오. 여기 오면은 뭐 맞을 일이 없어요. 그냥. 지능 범죄를 제가 한번 깨었거든요구습격 지능 범죄. 오오 네. 오, 방금 뭐죠? 방금 뭐 날아가지 않았어요? 어, 어, 잘못본 건가? 네. 이제 찐텐 진심 갑니다. 진짜 찐텐. 이 부금도 이상한 거 틀지 말고 진짜 제대로 가야 돼요. 통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저만 믿으세요. 문제없어요. 네, 보스님 네, 뒤에 갑시다. 보스님. 네. 아이 최대한 핑을 빨리 찍기 위한 방법이에요. 한 사람은 아... 한쪽 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벽에 부딪혀서 첫 번째, 두 번째 핑을 같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노리시고 일부러 넘어지신 거였어요? 네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헤비컴뱃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조끼만 입어도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밑에 바지는 가벼운 거 입고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 거기 이제 방어력은 적용이 되고 몸이 빨라져요 저 그리고 지금 부스터를 끊어 쓰시는데 이것도 고의물의 그렇죠. 팁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정상에서 활강하실 텐데 그 W를 막 연타하셔야 이제 그 자세를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자, W W 타 w, w W 타 W 대타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게 W 연타하면은 확실히 자세를 잡는군요.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었는데 좋은 꿀팁을 받아갑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비 가비. 자, 자 이번 판은 저도 바이크를 타고 보스님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넘어지면 도와주고. 넘어지면 넘어지면 도와주고. 넘어지면 도와주고 넘어지면 도와주고. 자 서로가 죽지 않도록. 발라지는 그길 쪽에서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음. 초코님이 저를 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백업, 나이스샷. 오, 설마! 주신이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쪽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진짜 되게 어울한데 꺾어서 날고 뛰어내리고 w 블원타 네, 하고 원타. 낙하산 어저 성공했어요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보스님 줄씨님초코치킨님고생많으셨습니다 실제 수입 150만 달러 수입의 25% 37만 달러 아 마이 갓